망만 바사라운 바람불때 만경창파망망한 바람때 몰아치고 그 성난 물큰 파도 일대에 접에 싸고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돌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o h t n o 지이죄 구보보사 성난풍랑 찬잔께 하시고 이불상하리 그 아무리 썼내요 덮쳐도 완전한 바다